안녕하세요. l h t b 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아파트는 집인가 부동산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영상에서는 아파트라는 집에 대해서 아파트값이 언제까지나 오르기만 할까 그 많은 집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지나치게 잘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영상으로서 이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또는 아파트 시대는 같다 또는 아파트가 남긴 상처들 또이 많고 많은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텐데 아, 지난 영상에 관한 것은 아래 더 보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길 바라고 어, 먼저 보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어,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정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편하고 살기 좋은 집이다 너무나 좋아서 탈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는 남녀노소 특히 여성분들이 어, 좋아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땅이 좁고 우리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고 사회 각 분야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정권의 안위를 좌지우지할 정도까지 되었고 또 법부인들의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도 했으며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건설회사들이 부상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아파트 기술은 가히 세계적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까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입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과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고 부동산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나 정말 취미생활도 하고 삶의 어떤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꼭 그런 면에서는 이 아파트가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인생, 삶의 에,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파트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아파트에서 청년시절을 보낸 다음에 아파트에서 결혼을 하고 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그 아파트에서 또 아기를 낳고 또그 아기는 아파트에서 자기 부모와 똑같은 아파트 인생을 보낼 것이니 한평생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아파트가 아닌 집은 별로 보지도 못한 채 아파트에서만 살았으니 아파트만 집이고 아파트 단지만 마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집을 그리라면 네모난 모양의 아파트만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은 오직 아파트에서 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요즘 아이들을 아파트 키즈라고까지 부르겠습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오직 아파트에서만, 오직 콘크리트 숲에서만 한평생 살아가게 하다니 이 얼마나 상막한 인생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게다 누구 탓일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어쩌다 보니 엄마 아빠 따라서 산 것이고 어쩌다 보니 아파트에서만 살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들이죠. 자기네들을 뭐 낳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다 보니 태어난 것이고, 엄마 아빠의 사정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산 것이죠. 부모들이 아파트에 사니 아이들도 거기서 살게 되었고, 부모가 도시에 사니까 아이들도 그냥 거기서 살게 된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 그냥 거기서 자신의 한 평생을 보내게 된 것인데 바로 거기가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라는 집인 것이죠 사실 아이들은 이같이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이같이 살게 하는 것이 결코 아이들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성막하기만 한 도시나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아파트보다는 넓은 들과 높은 산이 바라다 보이는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살게 해줘야 할 것이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연과 벗삼아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들고 싶고, 특히 그 층간소음, 그 층간소음이라는 것에 신경 쓰지도 않고 아마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이 학원에 내몰리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작은 소망은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에만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즉 그야말로 그들만의 소확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자라고 있고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내몰리고 커갈수록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그것도 답답한 아파트에서 말이죠.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꼭 아파트에 살았다고 해서 도시에 살았다고 해서 상막하거나 불쌍하다고만 할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능력있는 부모 만나 좋은 곳에서 자랐으니 망정이지 지가 어디 개천에서 태어났다면 개천에서 태어났다고 모두 용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미끄라지로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덕에 넓고도 넓은 도시에서 좋고도 편한 아파트에 사니까 감사하고도 감사할 일이죠. 가까이에 좋은 학원들이 널려있어 유치원 때부터 배우지 않는 것이 없죠. 부모 덕에 피아노에서부터 컴퓨터, 태권도, 뭐 별의별 춤까지 배울만한 것은 다 배웠으니 그런 부모님 아니었더라면 언감생심 명문대학도 들어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명문대학에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명문학원에서 선행학습이나 시키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과연 그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이들은 참 꿈도 많습니다 해, 현실성이 없는 생각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하죠 당연합니다 그때는 그런 때이고 그런 때야 할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아니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 상상의 나래를 무한적으로 펼수 있도록 배려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해주는 것도 좋고 다양한 구경거리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천진난만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방법 중에 건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집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대부분의 생활을 영유하는 곳이 바로 학교나 집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으로서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 모두가 집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바라다 보이는 산과 틀, 마을, 오가는 길과 골목, 뛰어노는 마당 등 집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 바로 집인 것입니다. 어쩌면 집 자체의 구조보다도 집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아이들에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실감나게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바로 맹모삼천지계이지요 맹자 어머니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세 번씩이나 이사했다는 것으로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환경이 자라나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맹자 어머니의 노력으로 그 맹자는 육아에 뛰어난 확자가 되었고 맹자의 어머니는 고금의 현모양처 으뜸으로 꼽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이고 어린이들이 얼마나 순진무구한가를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집을 둘러싼 자연환경의 중요성은 맹모삼천지교에서만 깨닫는 것은 아니죠. 자라나는 아이들은 집보다 주변의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의 대부분은 문만 열면 보이던 산과 들, 학교를 오가던 뒷동산, 동네 앞에 흐르던 개울, 바다 한켠에 피어나던 채송화미와 봉숭아꽃, 그리고 같이 뛰놀던 강아지와 친구들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자라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때 자연과 함께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이 얼마나 아련하고 절절한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까?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으로 시작되는 가슴 절절한 젊은 시절의 아련한 추억은 비단 미국 사람들만의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탓인지 우리네 조상들도 집을 지을 때 주변의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건축에 차용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산서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건축들은 인간의 미력한 힘으로 만드는 집이나 아파트 같은 것보다 조물주가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참 놀랍기만 한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맹자의 어머니나 전통건축에서만 터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고 특히 자녀들에 대한 유별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족,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자녀들의 살아가는 집인 경우는 더 많을 것이었을 텐데 지나치게 생활의 편리성이나 교통,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고 심지어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부동산적인 장래성 부동산적인 장래성을 우선시하는 참 그러다 보니까 특정적인 아파트만 고집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야말로 금쪽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아파트에서만 아이들을 살게 한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돈이 중요하기는 하고 현대를 살아가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교통이나 생활의 편의성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디 돈이나 편리성만 따지고 살 일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보다도 편리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금쪽 같은 자식들이고 또나 자신의 인생과 삶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는 것인데 정말 나 자신도 중요한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고 나 자신인데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 자신들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라도 평생 아파트에만 사는 것은 참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의 형편과 특히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순전히 뭐제 생각에 불과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집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생각하던 것을 말해 본 것이니까 그저 한번 제 생각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도 어 부탁하겠습니다. 자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